나라가 안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잠TV입니다. 꿀미남 청풍 소장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께서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가 막히면 우리, 안 되는데 아, 그렇지. 우리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기가 뚫려야 되는 거죠? 기가 거지? 열려야죠. 열려야 돼요. 음. 네. 오늘은 방청객도 계시니까, 소장님 많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웃음>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어, 코골이 무호흡증의 원인들에 관해서, 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 할 얘기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코골이 무호흡의 원인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딱 일곱 가지는 아니고요. 네. 대략 일곱 가지쯤 되더라. 큰큰불규 보니까. 그뭐 자잘자잘한 게 많겠죠. 네네. 어, 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음. 제일 먼저 육닥봤을 때 음. 육안으로 보이는 이렇게 음. 어, 골격적인 부분이잖아요. 예전에 음. 제가 소장님을 한몇년 만에 다시 그 뵀을 때 어, 호흡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혀를 어, 내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혀는 그래서, 좀 이따 나오고요. 아, 아니, 그니까. <웃음> 그래서 속으로, 아, 혀를 왜? 그랬는데,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 제가 이렇게 하악이, 네,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 어, 네. 목이 이렇게 길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코를 골지는 않아도 또 다른 이유로 무호흡이 올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의 그 골격을 가지고도 알수 있나 보죠? 네. 음. 어, 일단 골격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게 틀이잖아요. 틀. 그렇죠. 틀이 음. 자, 우리가 숨쉴 때는 딱한군데예요 물론 피부 호흡이 0.1%의 뭐 음. 피부 호흡을 한다지만 음. 숨 쉬는 구멍은 딱 여기 기도 하나. 음. 요, 어떻게 보면 요만한 빨대 하나 여기다 꽂아놓고 우리가 숨을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웃음> 그 빨대가 좁은 사람이 있고 굵은 사람이 있고 네 아, 빨대 하니까 좀 <웃음> <웃음> 근데 그 빨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쫙 통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아, 아, 예. 여기 여기 지금 기도잖아요 여기서부터 폐까지 가는 길은 단단해요 네그저 뒤쪽에 있는 건 식도예요 아 그렇죠 기도가 만들어지죠? 있고 예, 기도가 어. 있고 그 뒤에 식도가 식도는 있고. 아 우리 곱창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가야 네, 하니까 그래서 연동작용을 해야 하기 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 음. 딱딱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음. 이 여기 쪽에 보면 여기 음. 입구가 음. 하나예요 여기다 하나 식도하고 기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구멍 하나를 써요 입구가 같아요 한 지붕 두 가족 아! 네. 그러다 보니 여기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유연성이 좋은 조직 구멍으로 돼있죠 그래서 입구가 음, 네. 그래서 침을 삼켜보세요침 음. 삼키면서 숨이 쉬어지나요? 안 쉬어지죠. 네. 뭔가 삼킬 때는 식도를 열고. 네. 그냥 삼키지 않을 때는 기도가 열려 있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삼킬 때 뭔가 한쪽은 닫히는 느낌이 있는 네. 거군요. 네. 음.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열려 있고 식도는 이렇게 돼 있다만. 그래서. 음. 어, 삼키는 시간은 음. 우리가 계속 따져보면 음. 순간적으로 삼키지 게, 삼키는데 오래 걸리면 죽어요 그렇죠 <웃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삼키는 것도 그냥 꿀떡 그래서 꿀떡이잖아요 네. 꿀떡 삼키고는 꿀떡? 바로 기도를 열어주는데 아. 그게 그처럼 되게 유연한 이 음.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를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는 코하고 입하고도 돼 있잖아요 원래는 코로 숨 쉬는 게 정상이고 음. 입으로는 음식을 먹어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1번 숨 쉬는 음. 2번은 보조적이죠. 코로 음. 숨 쉬는 게잘안 되면 입으로라도 쉬라고 예비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올 때는 꿀떡에서 식도가 열리고 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코가 열리고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가 음. 되는 거죠. 네네네네 어, 어쨌건 음. 음 얼굴을 보고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아 음. 어, 기도가 좁은 사람일수록 숨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숨이 적게 아 숨이 적게 들어간다 지금 우리 그 전문인 같은 경우는 네좀 목이 좀 가늘잖아요 네, 미, 가늘고 길고 미인형들이 목이 가늘고 길다고 하던 목, 네. 목만 미인이에요 아, 예. 아 그런데 네, 네. 가늘수록 막힐 확률이 많겠죠. 뭔가 어떤 요인에 의해. 서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어, 왜 가늘어졌을까? 음. 왜 가늘어졌을까요? 뭐 기린이라서 뭘아참 저희 남편이 저보고 기린형이래요. 아 네. 예. 음, 그런 거 같아요. <웃음> 뭐 기린이라 자꾸 보려고 해서 가늘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 우리 그 코골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진화. 론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리 어 진화 학계에서는 뭐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그 원시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음, 음, 음, 음, 음. 그 시절의 얼굴형과 음, 음. 현대 인류의 얼굴형은 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보는 거죠. 음. 보통 옛날 그 원시인들 보면 음? 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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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물들은 소리를 내지만 음.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인간처럼 음. 엄청나게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는 음. 동물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음. 인간이 음.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는 음. 직립보행을 한 거죠. 음. 그러면서 손을 자유롭게 쓰게 된 것과 그렇죠. 언어를 음. 사용하게 되면서 음. 이 집단생활이 가능한 거죠.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죠 네네네. 그처럼 음. 이 인간이 종족보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게 직립보행과 언어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적합한 구조로 구강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음. 이렇게 음. 튀어나왔던 것이 점점점점 들어가면서 효율의 위치가 달라지고 특히 기도가 좁아졌어요. 음.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음. 아무래도 넓은 것보다는 음. 좁은 게 훨씬 음. 수월하니까 음 악기를 예로 들면 이렇게 호른이라고 큰 악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클라이네처럼 예. 그런 정말 자르고 정교한 음. 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못하죠. 뿡 이렇게 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좁을수록 유리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들어오면서 음. 발음에 유리한 구강 구조가 되다 보니 음. 기도가 좁아지게 됩습니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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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골이가 무비 만들어 이게 발생하는 시기가 음. 보통 4 0대 넘어서 5 0 대를 지나면서 이제 발생하더라는 거죠 대부분 음. 2 0대3 0 대도 있지만 음. 어~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를 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음. 그~ 이제 중년을 넘어선데 서 음.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더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도 한참을 산다 음. 그렇다는 거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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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구강 구조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요. 모유 수유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 빠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아래턱이 이렇게 아래턱까지 이렇게 해서 발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잘, 구조인데요. 잘 보면요. 네. 자, 엄마젖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밀면서 빨아. 막. 네. 아이들이 그러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네. 이 구조가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네. 근데 반대로 젖병은 이렇게 잡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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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12개월 미만인 아기도 코를 골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도 있네요. 아 다른 ]고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기도 지금 골격적인 부분 얘기하는 네, 네, 네, 거고요. 네. 골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수요에서의 음.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음, 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 요즘 이제 통계를 보면 어 10대에는 30에서 40%가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코로 숨을 쉬는 게 답답하면 제2의 호흡을 할수 있는 입을 입.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음. 그러면 음. 자이 입천장은 음. 혀가 음. 딱그 혀의 형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음. 혀가 달라붙어서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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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해서 음. 그 코로 숨쉬는 게잘안 그 되는 애들이 아데노이드형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얼굴이 길고 입을 헤 벌리고 있는 좀 약간 모자라 보이는 어. 어, 그런 형을 워낙 그 비염 코로 숨쉬는 게 문제가 되면 음. 그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 음. 혀가 처지고 아래턱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음. 그러면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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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음. 아, 아이러니 한게 또, 음. 그렇게 입 튀어나왔어요, 음. 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네. 아, 치아를 뽑죠. <웃음> 발치교정이라고 하는. 네네네.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구강이 좁은데, 음. 입이 튀어나왔다는 이런 이빨을 뽑고, 거기에 촥!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면, 음. 이런, 안 그래도 좁은데, 음. 더 좁게 만들어버린다는 음. 거예요. 그러면은, 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혀는 음. 어디로 가냐요갈 곳을 잃는 거지 앞에는 담벼락이 쳐져있어 음. 그럼 얘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음. 뒤는 뭐가 있어요? 음. 우리가 숨쉬는 기도 숨길이 숨길 예. 내 생명의 길인데 음. 거기 충격할 수밖에 없어 숨길을 이렇게 막고 있으니 평상시에는 내가 긴장을 하고 딱 유지를 해서 어때? 음. 해든 숨을 쉬는데 음. 잘때 되면은 음.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세요. 뒤가 더 어떻게 되있어요더 더, 막혀 버리는 상황. 아. 그래서 코골 어 많은 여성들이 특히 음. 이렇게 날씬한 여성들이 음. 코골 소리가 안 나니까 나는 코골 코안걸라라고 생각하는데 음, 음, 음. 옆, 옆 사람도 시끄럽지 않으니까 뭐 음, 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음, 음. 실제적으로 보면 숨 숨의 호흡량이 음. 되게 적은 거예요. 음. 저호 음. 또는 뭐 이런 상태까지 음. 호흡량이 적어지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음. 어. 숨을 간헐적으로 쉬라고 해보세요. <웃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 <웃음> 수, 숨을 어떻게 숨을, 마음대로 간헐적으로 쉴 수가 있어요? 참아하시고 쉬는 것을 쉬면 안 되는 게 숨이에요. 그렇잖아요. 잠시도 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어. 근데 그거를 아, 잠안 쉬었다가 또 쉬, 숨을 쉬었다가 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어, 말이 어렵다. 음, 쉬었다가 쉬면 안 되나? 쉬었다! <웃음> 쉬는 걸 쉬면 안 되나? 아. 어, 어. 숨 쉬는 걸 쉬면 안 된다. 네. 아, 그런데, 어, 어,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일단 음. 식생활. 네. 네, 부드러운 것을 자꾸 먹으려고, 거친 걸안 먹으려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 또 저만 해도. 그렇죠. 개, 대, 대충. 대충 뭐, 거친 거안 먹으려고 하고, 자꾸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네, 이게 또 하악이, 음. 네. 그렇게 기도가 좁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자꾸. 이건 태화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그냥 변한 거네요. 어, 발달이죠.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달이 어떻게 되느냐. 음. 그러니까 성장과, 성장기에서부터 이미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죠. 음. 아버지가 주걱턱이면 은 딸도 주걱턱인 경우도 있고 에, 에, 에. 또 턱이 뒤로 밀려 있고 자꾸 음. 한 사람들은 또 어, 유전적인 요인과 음. 후천적인 요인이 음. 그래서 음. 결과물은 지금 현재 이 모습이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걸 보면 음. 아이 사람은 코를 볼겠다 음. 코를 안 고라도 음. 어, 호흡에 문제가 있겠다. 음. 어, 코를 안 고는데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외소하다는 겁니다. 음. 이게 음. 어, 숨 쉬는 게 시원시원하지 않고 음. 살살 쉬다 보니 음. 소리가 안날 뿐이에요. 소리가 작을 뿐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걸 보면, 골격적인 음. 걸 보면, 음. 이 사람의 음. 어, 호흡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음. 거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습관. 두 번째는, 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수유를 할 때, 음. 모유 수유는, 이, 이, 밀어내면서 자기가 어, 수유를 하다가 보니까, 어, 이게. 그렇구 앞으로 이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성장을 앞으로 하면서 뒤쪽 공간을 확보를 해준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해렇게 음. 이렇게. 이렇렇 이렇게. 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게 이렇게. 게 이렇게. 는 것도 아이디어까 네, 그렇네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들은 아기들의 면역력과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엄마하고의 정서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이유로 사실은 모유 수유를 강조를 하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의 문제를 같이 같이 가고 네. 또 아이들의 이하 굉장히 중요한 숨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보기는 공, 했어요. 블로그 공부 네. 좀 하세요? 네. 제가 읽기는 했지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었다 이거죠. <웃음> <웃음> 음. 네. 그래서 그 모유수유가 또왜 중요한지. 아우, 야, 우리 그, 그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이 이걸 좀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어, 얼마나 모유수유가 또 아이들의 숨길에 예, 숨길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수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에 관한 이 외형적인 그 문제점 네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또한 가지는 알레르기를 또 말씀해 을 주셨어요 네, 알레르기 비염 우리 제 발명품 중에 하나 그 있잖아요. 네, 있죠. 아, 요것로 아, 만든 기어 와이어. 네, 형상. 기업 와이어와 네, 형상. <웃음> 네. 그게 되게 재미있네. 네, 네, 정말 다 정말 신기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 제품은 음.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생겨갖고 딸랑 음. 그 와이어에 옷구슬옷구슬두개딱 달려 있을 <웃음> 뿐인데 음. 어, 제 주변에도 그거 사 가지고 가서 아니, 이, 이게 뭐라고 다 사가지고 갈 때는, 글쎄, 그렇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가서 바로 응. 두개 사가지고 갈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기해요. 분들이 많죠. 맞아요. 신기해요. 네. 그렇군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관련되어 있는 뭐 비염이랄지, 뭐, 이런 알레르기랄지, 요런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한번 찾아보시면소료 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 소가 힐 소자에 엉덩이 리오자예요. 음. 소리 혈자리인데 음. 이게 어, 폐하고 직접 연결돼. 그리고 두부하고 되게 밀접한 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그거 하나로도 코골이가 좋아졌다고 되게 네, 좋아해요. 네, 네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 네. 코에 문제로 생긴 코골이에는 음. 영향을 주는데 음. 워낙 요즘 뭐 약이니 수술이니 그런 게 음. 난무하다 보니 음. 사람들이 아유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음. 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음. 우리가 음. 생각해 볼 문제죠. 뭐지 그 촉단 뭐 있죠? 급하게 먹는 게 최한다고 그랬잖데뭐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좀 자연 자연스럽게 뭔가 서서히 음. 가야지 음. 뭔가 막. 팍! 하고, 막, 좀 팍! <웃음> 팍! <저는 이거는> <웃음> 폭력적이고, <웃음> 왠지 강압적이고, 막 그런 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이 단어 사용하는 것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거 싫어하셔요. 네. 네. <웃음> 그래서 네. 제가 코골이, 음. 무호흡, 퇴치, 막 이런 단어를 쓰는 걸안 좋아하세요. 네. 그냥 추방 정도로. <웃음> 네. 추방 지나갑시다. 정도로. 네.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잘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실 것은 첫째, 좀 거친 음식을 먹는, 네, 그런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 하악이 이렇게 좀, 시찬찮다 보니까 거친 음식을, 어안 응, 좋아하고, 오래 씹는 걸또안 좋아하고, 뭐 그런 것 같고요. 또두 번째는 우리 출산을 앞둔 엄마들꼭 들으시는데, 또 아이들의 숨길을 보장 받으시려면 모유수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알레르기에도 음.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하악골에 관해서 코골이 무호흡의 원인 중에 골격적인 문제. 첫 번째, 하악. 구강구조와 목. 네, 목. 구강구조와 목입니다. 하악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잘 들으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곱 가지할 건데, 이제 첫 번째 한 거예요? 네, 이제 갈 길이 멀어요. 네,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와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코구리 무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어,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